히어맨 yeah, 로블록스 여러분들 쉬, 쉬, 쉬. 오늘은 부자 집을 털기로 했어요 오늘 같이 집을 털기로 한 우리 친구들은 어디갔지? 어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에>? 어이 리아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야너 오늘 집 털러 왔는데 복장 왜 이래? 아니 그게 탈옥을 했는데. 깜빡켓좀 뭐야? 아, 그래? 폴짝 폴짝 폴짝 폴짝. 아이 미호야! 폴짝 폴짝. 오늘 집털 집털 그로 했는데 너 복장 왜 이래? 어제 재포장해서 교도소에 좀 잇따 나왔거든. 아, 탈옥도 했단 말이야? 바로 탈옥했지. 아이고. 훌리면서. 어쨌든 오늘 진짜 내가 부잣 집을 알고 있거든. 거기 가서 어! 우리 돈을 털고 부자가 되자. 좋아! <목소리> 어! 아, 여기 내 친구들이 있네 어 오늘 부자저택을 털거래 네. 음, 그리고 지금 요가 수업 중이라서 부자가 요가 수업 중이라서 지금이 털 기회라고 하네 자 털어볼까? 오쌤. 세게 좀 밟고 어 이거 돈 아니야? 돈? 어 돈이야 부자들이,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흘리고 다녀 <웃음> 와. 그래서 어! 여기가 바로 부자저택인데? 와! 아니 들어가야 방법이 없네. 근데 뭐야? 문이 다쳐 있군. 아, 역시 근데 뒤로, 어. 뒤로 가서 응. 몰래 담을 넘 넘자.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 여기 뒷문은 오. 열려 있네. 뒷문이 열려 있고 하지만 나는 담을 넘고 <웃음> 담을 넘고. 오 자, 보자. 어, 이 식물에 물을 줘야 된다는데? 어... 야 물을 어. 찾아보자 물아 좋아, 좋아. 어딨니? 이거 부자가 키우는 강아지네 아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부자 강아지가 나 물어! 집잘 지키네? 어 귀엽다 야저 개집 진짜 집 하나는 잘 지키네 물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것 같은... 어! 물 여기 찾다! 어디 어버. 어디? 여기 정문 옆에 자, 여기다가, 어, 여기다 불 주고, 오! 물을 줬더니, 오! 이거를 매달아서, 어! 어? 부잣집으로 침입하는 거야. 부잣집으로 들어가 볼까? 슛! 제발! 헉? 쉬, 쉬, 쉬, 쉬, 쉬, 조용히 해. 왜? 왜? 왜? 왜? 왜? 들어왔어. <웃음> 지금 부자는 요가 중이라니까, 빨리! 돈을 챙기고 나가자고. 좋아. 이쪽으로 지나가야되는데? 어 수영장이네? 열쇠가 필요해 열쇠가 필요하다고? 자, 어 이거 뭐 무슨 여기 이상한 버튼이 있어 어? 어? 버튼을 눌렀더니 갑자기 저기 주전자 아래에서 문이 생기는데? 뭐야 뭐야 뭐, 뭐, 뭐 내려가면 되나봐 가자 오. 오! 얘들아 여기 오오. 이상한 곳이 있어 <웃음> 너 근데 왜 이렇게 점프를 하고 다녀? 오! 오! 지자칩 아래 어떻게 이런 곳이 야 보안이 보안이 설정한 거지 돈을 절대 훔쳐가지 못하게끔 야저 앞에 부자 동상이 있어 지하에 눈이 다이아몬드야 야 눈이 다이아몬드고 에이! 뭐야 뭐야 미호야 너 영암에 온... 빠지고 있어 아 어, 거기서 헤매고 있구나 저 실력으로 아이. 탈옥은 어떻게 한 거야 그러게 운이 좋았나 보네. 어, <웃음> 아니야. 나 잘해. 너 미인계 같은 거 썼구나. 타로카 때. 아, 어? 당연하지. 어, 근데 그것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미인계도? 미인이 아니니까? 아니야. <웃음> 에이, 아니니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됐어. 한번 해 볼게. 통 하나 안 통하나 한번 봐 봐. 아, 그 리아한테 한번 써 봐, 미인계. 너내이말 들으면 홀딱 넘어와서 고백하게 될걸? 리아 <웃음> <웃음> <웃음> 닉빵 <웃음> <웃음> 아니, 시작도 안 했어! <웃음> 리얼 아, 오빠 갔다. <웃음> <웃음> 자, 이거 텔레포트를 타면 뭐가 있나? 텔레포트 기계 같은데? 어! 뭐야, 여기. 어, 우리가 무슨 이상한 동상 기계 안에 들어온 건가? 이게. 와! 어, <웃음> 이게 부잣집 안에 있는 거라고? 오 <웃음> 이게 부자들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설치한 기계같은거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열심히 만 그래, 거야. 고와 보안시스템같은거야 이거 오. 톱니바퀴 타야될것같아자또 텔레포트 타고 나가면은 어또 이상한데로 와지는데 어? 어? 어? 저기봐봐 저기, 방사... 저기. 어디어디어디 어디, 아까그 부자야 어? 아까그 부자네? 또! 절로 가야되나봐 어? 근데 미호가 없어! 미호가 잡혔나봐! 부자한테 얘들아! 나 가고있어! 어! 빨리와! 어! 어! 왔다 왔다 미호야 왔다! 가자! 어? 미호야 이쪽이야 이쪽 돈도 많이 챙기면은 부자가 되니까 돈도 많이 챙기자 어! 여기! 어! 이거 밟으니까 갑자기 부자 동상이! 문이 열리면서 혓바다 나오는데 <웃음> <웃음> 와! 야, 이펫이다제이씨 뭐, 네 이제, 뭐많이 먹었나보네 입 이제, 이 이제, 이이저 금고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금고가 나이어이이 <웃음> <금이 웃음> 많은데요 여기 야 금을 33개를 모아야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우리는 금을 챙길거야 자돈 많이 벌어서 진짜 좋은데 쓸거야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근데 그거엄청 돈이잖아 그니까 더 맛있는거지 야 역시 미호야 정가 20범은 역시 다구나 <웃음> <웃음> 그정도면은 <웃음> 그정도면 그냥 다 저질렀나본데 얘들아 잊지마 나 오늘 탈옥하고 나온 몸이라고 와 이거 끝도 없다 어! 나 하나 안먹었다고 하나 안먹었어 너? 큰일났다 너 어디야?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뭐야! 우리는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어? 뭐야? 여기있다 뒤에있다 그물 다 훔쳤더니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우 여긴 또 어디야 와이 레이저를 피해서 또, 또 가야된다고? 어! 여민이 보인다! 와 얘들아 이 레이저 엄청난다! 아! <웃음> 갑자기 레이저가 바뀌네? 야 이게 뭐야 여긴 또 왔다 왔다 와... 얘들아 이게 끝이 어딜까? <웃음> 야, 그냥... 거의 끝나가 어. 우리는 문이 열려면 두 개의 버튼을 활성해야 합니다. 아, 점프해서 지금 버튼을 눌러야 되나 봐요. 먹고, 먹고, 버튼고. 하나 열었다. 하나 반대편에 있어. 이쪽이야. 반대편도 눌러야 돼. 이쪽으로 오면 된다는. 야, 이거는 또 레이저 피하고. 오, 영업자들. 좋아 좋아 돈고 눌렀다 이제 이거 타고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 있대 일로 와 여맨 나 알았어 가자 가자 이거 뭐냐 오 어떤 구? 오야 오 어디로 올라가는 걸까 뭐지? 봐 제트기야 그것을 탈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대. 그러면 은 우리 돈먹고 아 제트기를 타고 어디로 가는건가? 어? 뭐야? 어? 문을 여는 패턴 여섯 번 반복 어? 어? 뭐야? 어? 어? 뭐지? 그냥 똑같이 누르면 되네. 응 음, 맞아. <웃음> 아틀렸다 처음부터 다시. 아또 <웃음> 뭐 틀렸 아, 또, 틀려, 또 틀렸다. 병민이 멍청하고 있나요? 따도다따두두다두민이 언제 오니? 병민아, <웃음> 네, <웃음> 아 미안 참아. 좋은군 됐다 깼다 대뜨기 발동 완료다. 아, 민이가 아. 도둑이 처음이라 그래? 니가 이해? 아 얘들아. <웃음> 가 삼범은 좀 허접인 듯. 제트기 타고 가자 이제. 제트기 타고 집으로 가는 이 기분은. 음 제트기가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어야 뒤에 부자가 조차 온다. 몇오 야야야야.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긴 탈출해야지. 탈출해야지. 와아! <웃음> 아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드롱크 오는 거 봐야 돼. 드 오는 거 보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어? 탈출 버튼 누르면은 오야디다 어? <웃음> <애피비야. 웃음> 펄치 맞아 아오 우리 낙하선 없이 내렸어 해안에는 뭐? 새로운 저택을 탐험할 수 있대 뭐지? 절대 집에 가고 싶은데 <웃음> 여기 우리 아. 아지트야 얘들아 와 여기가, 여기가 야 우리가 야 우리 아지트잖아 우리 집이잖아 어? 우리가 잠깐 우리가 잠깐... 우에서 우리... 떨어졌더니 정신이 좀 없었나봐. 우리가 <웃음> 와야 애들아 우리 집 왔다. 집 왔다. 집 왔어 집 왔어 집 왔다. 야 집도 왔고 이거 뭐야 이거는 무슨 포털이야? 우리 집 진짜 좋지 애들아. 애들아 참 좋다. 자이 돈으로 이거 막 이런 거 사보자. 막 사보고요 우리가 훔친 돈으로 와. 진짜 빨라지는 스프링. 점프할 수 있는 스프링. 투명 인간 되는 스프링. 하늘에 날수 있는 레인, 레인보우 패드. 오, 됐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부잣집을 털어서 거인도 되었고요 얘들아, 보여, 내가? 거인도 되었고. 네. 저희가 멋진 집도 얻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 안녕 뿅 <목소리> <안녕 목소리> 구독 뿅 좋아요 안녕!